안녕하세요. 백마당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. 네, 선생님 오늘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. 내년에 계획 네. 있으세요? 내년 계획. 어, 바빠지는 거, 더 바빠지는 거, 무지하게 바빠지는 거, 손님 많은 거. 그 다음에 해외도 한번 가보고 싶고,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어디요?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지. 비행기 안 탄지 5년 넘은 것 같은데. 맞아요. 사람들 다 코로나 때문에 음. 안 탄지 오래됐는데 어디 제가 가고 싶으세 어. 어디 가고 싶다? 뭐, 음, 베트남도 좋고, 필리핀도 좋고. 아, 그쪽에? 음, 휴양? 휴양? 음, <웃음> 그, 패들보트도 좀 타고 싶지. 패들보트 엄청 잘 타요. 그, 바다에서 붕붕 떠다녀야 돼요. 아, 저 약간 중심을 잘 잡거든. 어, 어, <웃음> 어. 나중에 사진 하나 찍고 보내주세요 아, 옛날에 찍은 건 있는데. 찾아보면. 잘, 타, 잘 타야죠. 그거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안녕 음. 음. 좋네, 갔다 오세요. 이제 우리 엄마 꼬셔야지. 허락 <웃음> 없이 못 가잖아. 아유. 같이 가. 같이 가야지. 네, 같이 가야지. <웃음> 알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오늘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가져가 주세요. 네. 남자분이시고요. 음, 할게요 네. 이분 지금 운기로는 조금 막힌 하수구가 뚫린 느낌이 있어요 음, 그러면 은뭐 어, 기존에는 조금 잘 됐는데 좀 이제 그전에는 어, 뭔가 시원치 않게 흘러갔다 좀 답답했다 뭐 이런 운기다 라고 보고 지금은 뭔가 어떤 약품을 써서 뚫는 것처럼 뭔가 계기로 인해서 좀 뚫렸다 음.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, 있,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남자 굉장히 외골수예요 외통수라고 하나? 굉장히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 외통수고 게자면 뭐 고지식하다 아 그래요? 고지식해요? 음, 외통수다 오. 사실상 어, 자기 본연의 성격 말고 만들어진 어떤 이 부캐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이라고 다 보고 성향은 좀알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 만들어진 것도 본인이라고 여기고 약간 가상의 인물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실체는 조금 소심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좀 보여지기 위해서 꾸며진 연극배우 같은 느낌 아 그래요? 음,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느낌 오. 대본이 없으면 좀 망설여지는 사람? 오. 그냥 하던 걸 잘하는 사람?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요? 이런 그냥 하나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꿈꿨던 거 하나, 예를 들면은 뭐 어렸을 때본인잘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거를 뭐좀 이주에 나간다든지 사실상 음, 이렇게 광활한 모심 같지는 않아. 뭔가 좀 외통수 같아요. 그런 뭔가 자기의 뭔가 이런 어렸을 때부터 좀 키워 꿈을 좀 이분이 좀잘할수 있을까요? 그러면? 굴곡이 좀 있다고 보여요. 막혔다가 뚫렸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뻥 뚫렸다고 보기 보다는 막힘이 좀 있다고 라 보고 이사람좀 답답해 <웃음> 보면 좀숨 막힌다고 보면 자기가 숨을 막히게 사는 사람 같아요 뭔가 네. 뭔가 타착하게 사시는 분 같기도 하고 네, 네. 뭔가 막 짜여진 각본대로 사시는 분 같기도 하고 네, 네. 아무튼 조금 숨이 시원하게 쉬어지지 않는 좀 답답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열중하는 것에는 꽤나 잘할 수 있지만 네. 전체적으로의 흐름과 이 단편적인 단면에서 보는 이 사람과 전체적인 이 3D로 보는 이 모습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. 근데 나 이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? <웃음> 무서워. 왜가 뭔가. 어, 어떨 때좀 조심스러우세요, 뭔가. 어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느껴지고 어 뭔가 집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이 이 관심이 좀 높아졌. 나? 갑자기 뜬 스타 같은 느낌이에요오 사람들한테 패 어, 하시는군요 어, 음, 음, 음, 음. 근데 네. 이 남자는 어, 굉장히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도 있고 어, 관종끼라고 보기보다는 어, 내가 뭔가 잘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관종은 내가 나를 봐봐 나를 한번 쳐다봐 줄래?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? 네 사람은 네네. 내가 저사람을잘 보이고 싶은 게 있어. 아, 그래요? 어. 아,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. 아, 피디님한테 잘 보여야지. 한 편이라 더 찍는데,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이 남자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. 그래서 마음을 자꾸 졸이고 있고, 슬픈 것보단 자꾸 심장이 쪼그랐다가 이렇게 펌핑질이 크다. 자기 내면에는 뭔가 이번 기회에 뭔가를 잘 잡는 느낌이 있고, 뭔가잘 해가 나가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 있는데, 탄탄하다, 그 욕심은. 탄, 굉장히 탄탄하다. 사실상, 어 그렇게 보이고 어, 이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어른스러운 느낌이 있고 네. 어,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네. 어, 그렇게 보여요. 그 2023년도에 초반에 2023년? 네. 내년? 내년에 음. 뭐, 보시는 분들은 벌써 내년이 돼 버려 가지고 제가 그냥 202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음, 음, 음. 2023년에는 초반에 이분이 중요한 걸 앞두고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라고 칠게요. 그거를 치면은 이분 어느 정도로 성과가 있을까요? 음, 성과는 꽤 좋아요. 뭐, 어, 성과는, 음, 아마 뭔가 인정을 받는다. 예를 들면 승진을 한다. 승진을 앞뒀다. 음. 내가 뭐 좋은 프로에 출연을 해서 네네. 좋은 발판이 됐다. 네네. 어떤 스타트의 기념이 되는 거지. 이 사람의 운기의 끝이 아니라 스타트의 개념이 되는데 네네. 굴곡은 있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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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노지 뭐 식은 아메리카노 되는 아, 거지. 아메리카노다. 음. 그럼 그거를 이제 본인이 잘 이겨내서 이제 조금 도약할 수 있을까? 아 근데 내년에는 이거 뭔가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? 도전. 네, 뭔가 아, 뭔가를 도전하고 있는다른 식으로 피디님 얘기하니까 <웃음> 근데 도전하고 있는 건데 또뭘또 또 도전해요? 아, 뭐. 뭘또 도전? 작게 또 뭔가를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걸로 보여서. 뭔가 경연하고 있다면 한 프로의 경연이 아니라 또 경연을 하는 걸로 또 보여요. 아 그래요. 음, 오, 음. 신기하네요. 그렇 음, 음. 이분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요?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나 뭐 이성.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. 내 앞에 몇 명? 몇 명? 어, 이렇게 봤을 때는 대인 관계가 어, 어, 그냥 대면스러운, 그러니까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깊다고 볼수 없는 관계들? 그러니까 사람은 많을지언정 군중 속에 외로움이 있고 네. 또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이 사람의 성품이 좀 거리감을 두는 성품이야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조금 쉽지 않지 <웃음> 그러니까 뭔가 오래있기 좀 부담스러운 말을 좀 섞기가 조금 단어법을 찾아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편하지 않는 사람 네네네. 네, 네. 근데 어른들은 좋아할 법한 사람 음 그렇구나 이분 누군지 좀 알려드리고 질문 좀만 더해 볼게요 선생님 로트 좋아하세요? 아, 좋아죠. 아, 그리고 좋아죠, 들었든. 요즘에 미스터트롯이라는 거를 시즌을 새로운 시즌을 또 하고 있어요. 거기... 그럼은 뭐지, 3인가2입니다미아 미스터니까. 네. 어, 네. 음... 거기에 나오시는 진해성 씨라고. 음... 진해성 씨라고 이렇게 생기셨어요. 잘 생겼는데. <웃음> 오 이거 가짜 사진 아니야? 왜 이렇게 잘생겼어? 프로필 사진이니까 좀잘 나온 거일 수도 있는데 와 엄청 잘생겼는데? 분이 지금 그 지금 오늘 그 뭐지? 오늘 12월 28일이죠? 오늘 기준으로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지금 선호도 뭐 이런 인기순위는 1위예요 지금 음그리고 뭐 선호도나 뭐 인기순위가 음... 되게 좋아요 음...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그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 그거잖아요 누가 우승할지 이분이 과연 거기까지 갈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인자로 남을지 뭐가 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가져. 그럼 그럼 상대편도 줘야지. <웃음> 경쟁하는 사람을 줘야 <웃음> 내가 1, 2를 뽑지. 이분은 눈이 어느 정도까지 좋은지만 봐주세요. 어 이분은 좀 여심을 흔드는 눈빛이에요. 음. 아마 조금 느끼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. 음. 그래서 아줌마들 조금 노처녀들좀 어, 이런,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선호하고 어, 약간 임영웅 느낌 아, 어, 비슷한 거 같은데 어, 임영웅도 약간 느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어른들 좀 선호한 느낌이 있고 또 싹싹하고 또 비슷한 계열 같은데 문기 괜찮은데요 그러면 임영웅 씨 만큼의 문, 문 좀... 어, 있어요 아, 있어 네. 임영웅 씨 만큼 있어요 근데 영탁 기질도 좀 있고 그니까, 보여지는 면하고, 이 또, 테두르는 면이 있는데, 어, 임영웅하고 영탁하고 좀 믹스한 느낌? 아, 그래요? 응, 믹스한 느낌이 있다라고 보고, 후발주자잖아요. 미스트 원이 너무 잘 됐으니까. 그러니까 후발주자 치고는 꽤잘 나와요. 아, 그래요? 어, 근데, 약간, 어, 조금, 이, 사람의,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인맥이 되게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구설은 좀 들어올 수 있다. 뭐, 이 남자에 되고 평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가까운 곳에서 좀안 좋은 말이 들릴 수 있고 그냥 보여지는 면에서는 좋은 말이 조금 호불호가 찬반 논쟁이 좀 있을 거다 예를 두고 조금 그렇다 저렇다 그렇다 저렇다 음. 이런 찬반 논쟁이 좀 많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조금 이제 만약에 잘 되면은 뭔가 좀 끌어줄 수 있는 뭐 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야 될까요 혹시 뭐 귀인이라고 보면 동료겠죠. 음... 동료끼리 주거니받건니 하는 걸로 보이고 위에서 누군가를 끌어준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서로가 이제 동료들 지금 뭐 같이 하는 프로의 사람들이라든지 네. 트롯 원의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이 사람의 팬이 돼서 이렇게 끌어준다든지 네. 동료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만 윗물에서 동, 좀 도움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 이 사람은 근데 위에서는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와 아 그래요 음, 이용 이 사람의 이 위로 들어가는 서열의 위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가수를 제외하고 동료들은 위로는 뭔가 이진해성이를 조금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기 있기 때문에 소속사 문쟁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높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노래를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빨리 빨리 올라가고 싶고 뭐 물들었을 때노전는 식으로 뭔가 다다다다 하고 싶은데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네좀 집중해야 돼 이분한테 내가 이게 해 만약에 이분이 내 고객으로 왔다고 얘기해주면 유명하다고 믿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어, 너가 어떤 소속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속사를 전할 때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분이 많은 인기인들을 배출했다고 해서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음.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그냥 어, 구멍난 배될 수 있어 어이구 일적인 면은 그런데 이제 좀 이성적인 면은 어때요? 이분 연애 잘하냐고? 뭐 그것도 있고 뭐 옆에 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. 지금은 본인한테 관심만 있고 여자한테는 잘하는 편이고. 아 그래요? 지금은 자기한테만 관심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, 네. 어, 그래서 여자가 있, 있는 걸로 좀 보이는데. <웃음> 어, 여자가 네. 이,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. 네. 조금, 네. 네. 조금 끝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거라고 조금 보일 수도 있어요. 장가 안 갔죠? 그 그럴, 그럴 거예요. 어, 이 여자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. 네. 그 만나시는 분하고 조금 끝날 수 있는 가망이 있어요 왜냐면 은 지금 운기가 뭔가 하수가 맡겼던 게빵 뚫렸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운기를 맞이할 때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나를 많이 이해해 줄수 있는 건데 옛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긴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성공 욕구가 있어서 옛날 게 보이지 않아서 나쁜 놈될수 있지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잘 선택해야겠네요 그냥 뭐 정리할 거 있으면 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거, 빨리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은데, 여자는 자기 연차 한테는 잘하는 편이에요. 어, 다행히 어른들한테도 좀 잘하는 편이고. 어, 그러면 조심해야 될 점, 뭐한 가지? 아까 그거. 소속사. 그거, 그거 하나. 소속사를 할 때, 본인하고 결이 맞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, 이 사람이 온고집도 있고, 아까 말하는 외통수라고 그랬기 때문에, 사실상 허당기가 좀 많아. 그러니까 노래에만 잘 부를 줄 알지, 다른 건좀 미약한 거야. 그치 근데 인덕이 많으신 분이 아니야 몇 명의 인덕을 가는데 그 인덕들이 잘안 와, 잘, 잘 안온단 말이야 겉핥기가 많아 진짜 속내로 진해성 하시는 분이 좀 진짜 들어와야 되는데 여자가 매니저로 들어오면 뭔가 로맨스를 자꾸 바랄 수 있고 남자가 들어오면 은 금전을 이 사람한테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만큼 인법이 좋지 않아요 그데그 조상덕이 많으신 분 같지가 않아 자기 노력 그때 조금 성공의 케이스를 좀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운기가 길지가 않다라고 보여져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오랫 동안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 상대의 인성 성품을 볼 필요가 있고 이 빠른 말 믿지 마세요. 어, 잘 됐으면 좋겠네. 진짜 잘 생겼다. <웃음> 아니 뭐잘 해서 우승도 하고 뭐 했으면 좋겠네. 꼭. 무승할것 응, 같은데? 같은데. 아 그래요? 응, 우승, 그 상대가 누군. 아 트롯은 원은 내가 싹다 봤는데. 아 그래요? 툴을 못 봤네. 바빠가지고. 인기 <웃음> 어... 선호도가 진짜 차이가 좀. 젠틀해서 아... 그런 거 아니야? 모르겠어요. 전는못 봐가지고. 젠틀할 것 같은데. 어. 젠틀하고 약간 신금을 울리는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, 약간 옛날 노래 잘할 것 같아. 진짜 옛날 노래 있잖아. 음. 막. 진짜, 막, 유교사변 뭐, 그 이런 노래들 있잖아. 네네. 그만큼 옛날 노래를 구슬프게 좀잘 부르실 것 같은 사람? 음. 그리고 약간 애도곡에 잘 어울리는 남자. 음. 누군가 애도하는 노래 있잖아요. 그런 뭐, 세월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, 이런 애도하는 노래를 했을 때뭐 이런 거잘 맞는.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기 많을 사람. 음, 제가 그걸 안 여쭤봤는데 그 사주를 보시고 뭔가 이분이 그동안은 아무튼 잠잠했는데 지금의 뭔가 복이 딱 차고 들어온 건가요, 그러면? 뭔가? 음, 잘... 이 사람의 노력과, 그 다음에 내년에 해, 개미년의 해와, 그리고, 어, 운이 조금 좋았다. 그러니까 운기다, 그냥. 운기인데, 실력이 조금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, 어, 한 중운의 운을 가졌는데, 탄력을 받아 대운과 가깝다. 그러나 대운이 가깝지만 좀 흔들린다. 그렇기 때문에, 우리가 말하는 좀 기도를 조금 이진의성 씨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<웃음> 이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운은 이제 40이고 50이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? 음... 38,9까지는 충분히 흔들리지만 가요 근데 마흔부터또 조금 꺾이는 기운이 들어오죠 어, 39수가 들어가면 또또이 남자가 또 흔들릴 수 있어. 사업하시면 안 돼요. 아 그리고. 어, 약간 커피 장사 같은 건 하셔도 되는데 음, 사업은 하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. 내가요? <웃음> 와, 내가 기도해 줄게. 나한테 와.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